Thank you. 갈성공원역 2,3번 출구공사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하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손님께서는 서울시장역에서 하차하여 안내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갈성공원, 발성공항, 갈성공원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갈성공원, 대구향토역사관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に対してカルソン法案カルソンまもなくカルソン訪問ハルソン訪問です